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지난번 영상 기억나시나요? 똑같은 887p2인데 요거는 안되고 요거는 비트가 제대로 꽂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죠?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차이는 바로 요거는 아마존을 통해 들어온 직구 요거는 블랙 앤 데커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한 국내용 입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랑 국내용이랑 해서 차이가 나냐 네 차이가 납니다 왜 국내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좀 깊게 설명을 하면 mz 타입이고요 해외는 mz 타입입니다 뭐 요거는 뭐 양면 비트 이거는 단면 비트 쉽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단면비트에 맞는 거에 국내 양면비트를 꽂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은 요 직구 안에 있는 MB를 바꾸면 되거든요. 그럼 요 MBMZ를 NZ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물, 투자 드라이버, 일자 드라이버, 그 다음에 요 벨비트 T10, 그 다음에 충전 드라이버, 그 다음에 요 MB. 우리 같이 가자. 이걸 끄시나. 네. 음. 네, MZ 타입에서 MZ 타입 m 빌로 바꿨습니다. 오늘의 결론 기계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고요. 어, 나는 꽝손이다. 내가 좀 하기 좀 겁난다. 그러신 분들은 이제 지역 AS 센터에 가서 맡기시면 그 기사님들이 잘 해주실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